알콜성 간염 및만성경막화 혈종으로 계단에서 낙상한 경우 고의무위반과사망간 인관계가 과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24-6944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16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F건물 3층에서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머리에 피해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5일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1. 망인의 고무의반 사실의 존재 망인은 알코올성 간염과 관련하여 각 30일, 90일 분량의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쟁점 2. 고지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 망인이 기저질환, 알콜성 간염 등에 의하여 유발된 만성경막하 혈종으로 인하여 계단에서 낙상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고의무위반과이사건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보험사고전 망인에게 만성경막하 혈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낙상한 당일 망인은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서울대학교 병원의사 오는 음주에 의한 낙상도 배제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L협회 의료감정원은 망인의 알코올 의존성 및 만성간질환을 동반한 상태가 만성경막하 혈종의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고 이 만성경막하 혈종은 망인의 외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보험계약은 위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을 토대로 망인의 보증의 구한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년 1월 24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인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